네 어쩔까요? 앵콜 할까요? 말까요? 앵콜 줍니까? 자, 앵콜이라고 한번 여쭤보세요. 자, 거기 앵콜 한번 주세요. 거기 앵콜! 사랑은 눈물에 지고, 입에은 가까이. 가서 입힐 앵콜입니다. 나의 불임 눈물은 진정이 무거웠던 내 너와 나의 슬픈 연극 마이 내일의 아무 말도 써을 했네. us for our voice. 순간에 흘린 눈물은 진정 뜨거웠었네. 너와 나의 슬픈 연굴은 막이네. 아무 말도 서 못했네. 네, 아주 분위기에 맞는 노래입니다. 네, 억 속에 혼자 걸었네. 네, 광안리 바닷가가 바람 그런 곳이죠. 네, 아주 귀여운 노래. 다시 한번 박수 큰점 주세요. 네, 다음 조금 무대를.